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꼬스테레비의 꼬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주제는 강화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죠 블랙스톤이 좋다 흑결정이 좋다 아니다 흑결정은 쓰레기다 블랙스톤으로 해라 아니다 흑결정이 좋다 이번 영상으로 종지부를 찍어야겠습니다 저번에 블랙스톤 vs 흑결정 때 29강에서 39강까지 10강화를 했었는데요 265개로 띄웠었죠 아무래도 표본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29강부터 40강까지 총 11강씩 장비 2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나름대로 분석했던 흑결정 40개당 1강화씩 그렇기 때문에 흑결정도 880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아 일단 강화 시작하기 전에 경건하게 분수대 기부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행운이 내게 미소 지은 것 같다 좋네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크자크아 두원부터 29강부터 40강이 될 때까지 계속 지를 겁니다 뭐 돌려까기 이런 거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진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8개로 하나 붙었구요 10개 들어갔습니다 자, 30개 들어갔고요. 자, 33개째에 붙었네요. 자, 10개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880개에서 시작했으니까 60개 써가지고 일단 3강화 했습니다. 아,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개수를 세지를 못하겠네요, 이게. 자, 84개째 사 강화됐습니다. 제가 최고 연속으로 실패했던게 110팬데 어.. 이거 잘하면 기록 깨질 수도 있겠는데요? 아이 붙은 줄 알았네 자 붙었네요. 880개에서 출발했었으니까 170개 170개째 5강 됐습니다. 자 199개째 육강 붙었구요 880개였으니까 216개째, 지금 7강 됐습니다. 216개째, 7강 아, 이거 뭐야? 자, 네트워크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게 주작방송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냥 이어서 가겠습니다. 편집 없이 자 143개째 아 243개죠 243개째 8강 됐네요 아 오늘 네트워크 상태 왜이러니 37에서 38이 좀 안붙네요 아유 깜짝이야 아니 말짱하다가 방송할라니까 왜이러지? 아저 네트워크 자꾸 끊기는것 때문에 부정타서 이게 안붙나? 야 37에서 38 이것도 한 100개 먹나본데? 자, 붙었네요 373개째 붙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빨리 붙었네요 자, 390개째 붙었습니다. 자, 40강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40강 마무리됐고요 남은 흑결정이 485개이기 때문에 11강 하는데 395개가 들어갔네요. 그럼 1강당 평균 35.9개 정도 들어갔으니까 제가 그전에 분석했던 1강당 40개에 얼추 맞아 들어가는 것 같죠? 자 그러면은 표본 더 확보해야 되니까 요진 로사르 마법서도 마저 강화해 볼게요 자 흑결정 개수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440개로 맞춰서 왔어요 지금 29강이고 40강에 성공하게 되면 어쨌든 1강당 40개 이내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곱 개 만에 붙어버렸네요. 또 일곱 개 만에 붙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두 개가 일곱 개에 붙었으니까 100개 넘게 들어가도 상관없죠. 아유, 깜짝이야. 야 이러다 진짜 100개 넘게 먹는거 아니 31강에서 벌써? 아니 아까 7 개만에 붙었다고 좋아했는데 31강에서만 지금 100개 넘게 먹고 있죠 116대면 지금 제 타이 최고 기록입니다 지금 1강에 110개 111개 아우 안 붙을 때는 징그럽게 안 붙으니까 다른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아니 뭔가 좋은일이 생길거 같다더니 왜이래? 이거 분수대가 문제가 있네 행운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깔끔하게 들어갔다. 뿌듯하다. 이거 한번 해볼까? 뭐 어차피 확률은 젤롬대리니까요자 벌써 거의 한 200개 썼는데 얘는 2강밖에 못했네요. 아이고 던지자마자 바로 깔끔하게 붙어버리네요. 자 440개에서 출발했으니까 거의 한 178개 정도 들어갔나요? 178개에 3강 붙었네요. 뭐 어쨌든 확률은 이제 평균치를 찾아서 수렴 할 테니까 계속 강화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누르는게 너무 귀찮아서 강화도 좀 자동강화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와 이거 징그럽게 안 붙네 아저 업적 때문에 자꾸 깜짝깜짝 놀래요 붙은 줄 알고 240개 들어갔구요 자 붙었네요 245개 째 4강 성공했습니다 강화 아, 다 못하겠네요. 아유, 그 와중에 딱 붙었네요. 지금, 어, 155니까, 440에서 출발했으니까, 285개네요. 아이고, 8개만에 붙어버렸네요. 잘하면 40강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크자카 아드온 강화하고 남은게 45개가 있어요 지금 개수 맞추려고 딱 440개를 갖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못하게 되면 그 45개 다 꺼내서 한번 추가적으로 시도해 볼게요 자 일단 36강 왔구요 37강 어쩔 때는 드롭게안 붙다가 또 어쩔 때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붙을 때도 있어요. 자 38강 남은 개수 95개면 제 생각에는 잘하면 붙을 것 같은데요 아이또깜짝놀랐네 95개 써서 1강도 못하나? 아 하네요 자 마지막 39에서 40 남았고 47개 남았습니다 이 설마 마지막 한개에서 딱 붙고 막 그런 전설적인 드라마가 써지진 않겠지? 아.. 이 타이밍에 또 연결 끊어졌다.. 붙었다.. 자꾸 절 힘들게 하네요 진짜.. 아까 낮에 새벽에 인터넷 공사한다고 문자가 왔었는데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10개 남았습니다 마지막. 자 일단은 440개로는 못 띄웠고요 아까 아두온 지르고 남은 45개 꺼내와서 추가적으로 시도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크자카 아두온을 지르고 남은 45개 꺼내왔어요 지금 이 39강에서 47개를 먹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 45개로 성공을 하게 되면 전체 22강을 880개로 하는거기 때문에 평균치는 40개가 맞게 됩니다 40개면 100으로 나누면 거의 한 2.5정도 되는데 아 붙었네요 자 남은 개수 33개 총 880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847개로 22강을 성공했습니다 1강당 38.5개 나오네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40개당 1강 이거 평균치는 찾아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흑결정 강화 확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솔직히 이 영상을 찍은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흑결정 847개로 강화를 했습니다 자 근데 흑결정의 가격이 얼만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흑결정은 14개 묶음에 2천만원 입니다 방어구도 똑같아요 28개 4천 이기 때문에 14개면 2천 이에요 이거 요거 2천만원 14개로 나누면 한 개당 가격이 142만 8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강화할 때 보셨겠지만, 강화 한번 시도하는데 금액이 20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화를 한번 시도하는데 들어가는 흡결정 그리고 시도 금액까지 합치게 되면 160만 은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제가 좋아하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클릭하는데 162만 8천원이고요. 847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13억 8천만원 ,000 정도를 쓴게 됩니다. 만약에 100% 확률을 채워서 최상급 블랙스톤으로 강화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 29강에서 40강까지 최상급 블랙스톤은 2746개가 필요하고요. 블랙스톤 값은 경매장 최저가 34만 3천원으로 강화비용은 35% 할인된 금액인 9만 8천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최상급 블랙스톤으로 강화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12억 1 천만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흑결정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되시죠? 근데 여기서 빠진게 뭐냐면 저는 흑결정으로 장비 2개를 강화했어요. 저 블랙스톤 개수는 장비 한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결정 강화 비용은 6억 8 9 0 0만원이 됩니다. 블랙스톤 강화 비용의 한 60% 정도 나오네요. 더 이상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입만 아프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